1명의지은 누가 될 것인지. 동도현, 안성훈, 진욱, 박지현, 송민준, 주혁진, 최수호, 박성훈, 진해성, 나상도.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준결승에 진출하게 될 탑텐이 공개됐습니다. 10명의 진출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중결승 진출자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탑10 결정전이 끝나고 이제 탑7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중결승과 결승은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수묵화 보이스 송민준, 트로테이너 추혁진, 실크미 성진욱, 꺾기요정 송도현, 트론 미소천사 나상도, 정통 트롯 끝판왕 진해성, 화러보이스 박지현, 믿고 듣는 안성훈, 트롯밀 근암 최수호, 트롯천재 박성훈, 이렇게 10명의 참가자들 중 트롯시대를 평정할 단 하나의 지는 누가 될 것인지, 왕자는 단 하나, 결승문턱을 넘어 트롯정상에 설 최후의 지는 누가 차지할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단 7명만 생존하게 되는 중결승전은 오는 9일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 탑세븐을 향한 마지막 관문 누가 떠날 것인가 송도현 안성훈 진욱 박지현 송민준 주혁진 최수호 박성훈 진혜성 나상도 하나의 왕관을 차지할 주인공은 아 한한명의 지는 아 과연 누가 살아? 아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 누가 될 것인지 트로트 전사들의 운명을 건탑 아 세븐을 향한 마지막 관문. 무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떠날 것인가